아크 짝퉁 게임도 하나 나온 거 있는데 아크 짝퉁이라기보다는 이게 웃긴 건데 약간 키메라랜드라는 게임 알아요 여러분들? 이름도 있잖아 이게 키메라랜드 서바이벌 이볼브드야 이름도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게뭐 공룡도 나오고 이런다? 그런데 이제 커스터마이징 수준이라는 게 <웃음> 근데 이게 평가가 되게 웃겨 지금 보면은 그래픽이 조악하단 말이야 모바일 게임이다 쉽게 봐도 갑자기 이런 거 나오고 막 곤충맨 나오고 호랑이 맨 나오고 모바일 게임치고도 그냥 되게 별로인 그래픽인데 평가가 졸라 웃기더라고 시대를 퇴행하는 그래픽과 모션 너저분한 UI 솔직히 처음에 한 20분 하다가 삭제했었습니다 너무 할 게임이 없어서 잠깐만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잡았다가 탈출 불가능한 늪에 빠지고 말았네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있지? 어떻게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고 이게 재밌는데 재밌거든요? 근데 재밌는데 구려 구린데 재밌어서 짜증나 <웃음> 여러분 스팀 리뷰 읽고 왔는데 키메라랜드 서바이벌 이볼브드 <웃음> 서바이벌 이볼브드라는 게왜 이렇게 입에 붙지? 이게 아크 같은 분위기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쫑쫑해요 쫑쫑? 뚱뚱? 야 이거 왜 본인 확인하냐? 휴대폰 인증하셔야 됩니다 <웃음> 여러분 이거 휴대폰 인증을 하라는데요? 이거 내 개인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이거?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데 동의합니다 <웃음> 그래 빼먹겠다는 거잖아, 딱 봐도. <웃음> 아 여러분들 제가 할게요. 어, 제가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게임 리뷰를 위해서 제 개인 정보가 희생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리고요. 저의 희생된 개인 정보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때다고한 번씩 부탁드려요. 아, 제 개인 정보가 저댓다고 이게 아니고요. 네, 좋아요, 댓글, 다른 영상 보기, 구독까지. 이게 그래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좀 자유롭다 라는 느낌 아..아니요 어? 빗소라 내 화면 봐봐 너무 예뻐 형 어? 거기서 응. 딱 정반대로 마우스 커서 돌린 다음에 응. 왼쪽으로 한칸 가봐 <웃음> 아니 뭐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커 아니, <웃음> 아니 이게 뭐 에 종족이 몇 개야 이거? 아, 와, 소도 있고 늑대. 용. 어 잠깐만. 나 병아리하고 빗로용 할까? <웃음> 청록색이 딱 이걸로 해야겠다. 나는 병아리 할게 그러면. <웃음> 아, 미쳤네 이 게임 진짜로. 제 캐빈. 어? 야, 이미 사용 중이야, 심지어. 케빈 <웃음> <캐빈> 초이 이야 이 그린 느낌이 상당히 아큰데 어, 여기 용이 나왔다 뿐이지 뭐 와이번 이런게 나왔다 뿐이 상당히 아크거든요 지금 오~ 어스토리 지구에 행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 너의 이름은? <웃음> 내 캐릭터 너무 귀여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배그같은 병아리 날다 여러분 일단 게임 안으로 들어왔는데 빗소리를 찾아봅시다 오오 <웃음> 타격감 야 타격감 뭔데 야 타격감 뭐야 이거 <웃음> 저천안무는 <웃음> <전하는 분은> 실전 <웃음> 안돼 이게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파닥 파닥 슝 이게 바로 미친 듯한 중독성의 원인이었나? 파닥파닥슝 아, 나 투고 얻은 것 같은데? 잠시만요, 여러분. <웃음> 정말 극강의 귀여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너 누구랑 싸우고 있냐? 아니, 얘 쓰다듬고 있는데? 고양이? 아, <웃음> 쓰다듬고 있는 거였어? 어. <웃음> 나도 쓰다듬어야지. 근데 네, 고양이 등에 돌이. <웃음> <웃음> 고양이 입나? <인마. 웃음> 곰도 어느새 와서. 고양이 얼마나 무서울까? 곰이랑. 자기보다 큰 병아리랑 용이 와서 칠를막 쓰다듬어 갑자기. 야, 쟤는 좀 센가 봐. 저 호랑이 봐봐. 굳이. 오. 쟤는 약간 선공 목 같은 게 먼저 칠거 같은 개념? 26 렙인데? 어, 얘들아 일로 와봐. 호랭아 노른자야? 이름부터 노란자래. 그래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이제부터 우리 다섯은 저 호랑이를 잡는다. 얘들아 가자. 이랴 이랴. 야, 저거 어떻게 쏘는 거야? 석공은? 2번. 아, 2번 눌러서. <웃음> 얘들아 죽여! 벌써 죽였어? 아니야 키한 칸도 안 달았는걸? 아예 궁뎅이가 약점이래 그런게 있어? 우와! 나 기술 봤어 여러분? 이게 은근히 좀알수 없는 타격감이라는게 있다니까? 오 죽었어 그렇지! 왜 채집 안 뜨냐? 왜 채집 안 떠? 아 파티하자 우리 파티 잠깐만. 아 파티가 아니어서 그런가? V 눌러서 파티가 있지 않을까? 초대했어 파티 초대 아 축대 형 어? 우리 춥대 뭔 소리 하는 거야? 우리 몸을 봐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 <웃음> 게임이 이게 은근히 이상하다니까? <웃음>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게좀 있다니까 뭔가 알수 없는? 트와일라잇 해역 뭐야 너네 말 타고 다녀? 이거 핸드북 깨다 보면 말까지 주더라고 말까지 타고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고 다니는 것보다 <웃음> 크래프팅이나 이런 거다 알려주는 건데 원래 우리가 핸드북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 제작 하나 더 해야지 나? 800발 쏴야지 한국인 특 과하게 만듦 방금 가벼운 화살 800개 만들었는데 캐스트 보상으로 999개 줬어 <웃음> 아니 미리 말을 해주던거 얘들아 요거 핸드북 좀 각자 깨다가자 왜 이렇게 웃기지 게임이?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픽도 좀 짜증 나고 되게 불편하고 UI도 되게 짜증 나는데 어 은근히 좀 재밌다. <웃음> 아대 짜증 나는데 왜? 야 여기 쿨용이가 자기 집만 들었어. 아 이래서 오. 약간 아크스러움이 나오는 거구나. 그 말을 다른 포획한 몬스터랑 합성하는 게주 죽헌터입니다. 야, 야말 불쌍하지도 않냐? 야 근데 대박인 거뭔줄 알아 비소라? 뭐? 방금 후원왔는데이 말을. 어. 포획한 다른 동물이랑 합성을 할 수가 있대 그게 주 컨텐츠래 그래서 재밌어서 하나봐 합성을 해? 그러니까 그래서 키메라랜드인가 봐 이게 포획을 하려면 또 튜토리얼을 해야 돼요? <웃음> 아 근데 자원도 이게 뭐 채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생산물 검색하면 표시를 해주네 이게 근데 오히려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인터페이스 이렇게 봤을 때다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아크를 기대하고 하긴 했는데 영 모바일 게임이긴 하다. 그러니까. 어, 완전 그냥 뭐 아크 느낌이라고는 그냥 서바이벌 이볼브드 붙은 거밖에 없는 느낌이에요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이제 호랑이 잡아다가 한번 합성은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. 야, 우리 부족은 여기다가 이제 세우는 거예요. 뭔가 좀 땅에 박힌 느낌이 긴해 친구 신청 왜 이렇게 많이 왔냐? <웃음> 너희들도 똑맛 좀 보고 싶어서 왔니? <웃음> 야, 이걸 구분을 해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냐? 이거 뭐야? 또 어디 보내? 이사벨라! 어디 보내는 거야? 아니?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 해로하기 우와, 뭐야? 집 이렇게 만들 수 있나봐 야, 이걸 노려라 이거네 아, 개웃기다 진짜 게임, 진짜 뭔가 이게 지금 똥인데 막, 게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똥 맞거든? 근데 좀만 더 해볼래?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소울 오브로 게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또 뭘까요? 아니 저 합성하는 법이나 빨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 집에 게임기 달았다 <웃음> 제발 이러지마 이게 뭐야 어 근데 펫포획 이건가? 설마? 갑자기 웅장 부금 포획 가능. 됐다. 석궁이 따로 있다고? 포획용 석궁이 따로 있어요. 네, 인벤토리에 있어? 이게 뭐 아니, 포획용 석궁이 어딘지 알려주고 뭘 어, 만들어야 돼요. 튜토리얼을 다 해야지 만들 수 있대. 포획하려면. 와. A few moments later. 아, 포획용 석궁 드디어 나왔어요, 여러분. 포행용 석공이 드디어 나왔다 아 약간 포켓볼 같은 느낌이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시킨다 아 근데 게임 진짜 개똥 게임인데 은근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거 있지 나 근데 합성 한번만 해보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합성을 딱 한번만 해보고 싶어 진짜 근데 내 생각에 왠지 같이 하고 있는 노른자들도 그 생각할 듯 이상하다 분명히 똥인데 근데 펫포획은 아무 때서나 해도 돼? 아니면은 게임기에서 해야 돼 무조건? 게임기에서 해야 되나 뭔데? 나 지금 합성시켰거든? 아 일반 필드에서도 가능하대 하기는 얘를 해보려고 했더니 추천이 6천 이상인데 내가 지금 2 4 0 0밖에안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알겠어 어? 얘로 가자 멋있다 얘아 이전 단계 도전 완료해야 돼? 아 올라가야 되네 필드에 있는 호랑이 하나 잡아야겠다 안되겠어 내가 도끼가 좋은게 나왔기 때문에 어? 이 옆에 있는 이 도끼 뭐지? 됐다! 나이스 어? 근데 쿠루스 디어 이거 된건가? 내가 시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품어서 시키는 거였어 부활을? 내가 잡아도 파티 때문에 자꾸 주사위가 뜨더라고. 주사위가 왜 뜨지 했더니 파티원이 쳐먹고 있어. 아 파티원끼리는 주사위 돌려서 나오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구나. 아니 내가 잡았는데 니들 이왜 가져가? <웃음> <웃음> 어쩐지 내가 잡지도 않은 사슴이 나와 있더라고. 내 호랑이 두 마리 가져간 놈 누구냐? 어 부활됐다. 여러분 드디어 흡수 갑니다. <웃음> 도전 자충수 뭐야.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 그냥 해. 오오오오오오오오 싸운다. 오 싸워 싸워. 도와줄 수도 있는 건가? 아니 구경해야 돼. 구경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오호. 오우 꼭 익수에서 하면은 외형이 변한 게 없는 거야. 그냥 세지기만 해. 아니 사슴이랑 말이랑 합쳤으면 말사슴이 되든가 말슴이 되든가 뭐 해야 될거 아니야. 나 그거 기대하고 한거 아니야. 지금까지 참고. 그냥 세지기만 하더라고. 사라진 백분을 찾아서. <목소리>